미소를 기억하며 마지막 잔의 페이지를 열어 다시 바꿔보려 해 흘러간 사계의 기억 조각 속 희망은 점점 사라져만 가. 마치 너의 기억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마저 나를 괴롭게 해 저온 이야기 속 다시 쓰여지르기 달빛이 그림자를 그릴 때 어딘가에 존재할 행복한 이야기 속에 널 다시 만나러 갈게 그 어떤 대가가 나를 기다린다 끝낼 수 있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 해가 나져버린 시간 속 우리 둘의 웃음도